음. 자 오늘은 짜짜로니를 집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요 짜장면 컵라면 대부분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게 많이 느낄 텐데 요 짜짜로니는 115g의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드실 수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 특제 볶음 짜장 소스로 분말 소스가 아니고 바로 요 뭉침 없이 부드럽게 비빌 수 있는 액상 소스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짜장 컵라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많이 뭉치고 비벼 먹기 힘든데 짜짜로니 같은 경우에는 특제 볶음 요 소스 액상소스기 때문에 뭉침 없이 맛있게 볶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요거를 집에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! 자 여기 보면은 표시가 눈금이 되어 있는 곳까지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액상 소스를 올려주는 센스 자 물을 붓고 4분 4분을 기다리신 후 소스를 부으시면 돼요 자 짜짜보니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계란후라이를 하나 해서 얹혀 먹는 방법이 있어요 4분이 지나고나면 요 윗부분을 찝으신 다음에 물을 빼주십니다. 그리고 뭉치지 않는 액상소스를 부어주시고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활용 정점을 얹어 줍니다. 바로 계란후라이. 뿅! 자, 이러면 약간 짜장은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.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저만의 짜짜로니 레시피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골고루 투하해 주시면 주시면 돼요. 음.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 느꼈는데 이건 딱큰컵한 컵이면 될것 같아요 음, 음.